이게 맨 러블럭 뛰 러블럭 뛰 러블럭 스 리아야 오늘 저쪽으로 와봐 미호야 너도 이쪽으로 와봐 여기 어자 여기서 뭐가 막 뚝뚝 떨어진다 보이지 이 안에서 뭐가 뚝뚝 떨어져 오! 뭐가 떨어져. 오, 오. 뭐야 우와 이게 우야 아, 한번 올라가 볼래? 우 왜? 우 나지? 자, 오, 뭐야, 뭐, 막, 뭐, 뭐, 막, 막 쏟아져 여기서. 그거 내 똥이야. 헐. 미아도 나왔어. 자, 얘들아 이기. 여기 위에 쭉 올라가서 위에 뭐가 있는지, 뭐가 뭐가 있길래 이렇게 떨어지는지 한번 탐방하러 갈 거야. 좋아, 갈게. 어... 풍선 타고 가자. 나도. 풍선 타고. 풍선 타고 가자. 밖으로 나와서 풍선 타고 가는 거야. 자, 위에는 뭐가 있을까요? 누가 있을까? 뿅여매나 잠깐 떨어져봐 같이 가자 그럴까? 너가 내 위에 있는 거같아어 맞네 아 어, 너구나 안녕 <웃음> 안녕 너도 가고 있었구나 야 어디까지 내려가? 야 너는 왜 그러고 와? 나? 너 벽을 올라타는 거같아더 빨리 갈 수도 있어 슛. 어? 움직일 수도 있어? 음, 뭐지? 뭐지? 오야 나왜나밀쳐야너야 여맨이 잘가 니가 나 밀쳤어 야 잠깐만 나왜안 <웃음> 움직여줘? 잘가 여맨님 바이바이 오 위에 뭐가 있어? 저 어디까지 굴러가? 여맨이 앉는 자세로 있어서 안 움직여지나봐 어떻게 이지 어 세상에 <웃음> 어디까지 떨어져? 아왜나왜 왜 앉는 자세야? 왜 이래? 나 일어나. 아히 <웃음> 다시 시작해야 되나 봐. <웃음> 잠깐 왜 이래야? 오 됐다 됐다 됐다 와우. 운전 움직일 수 있어? 응. 음. 이거면 뭐? 이거 약간 올라가려면 우리가 끝으로 가야겠는 걸? 이거 안에서 출발하는 게 맞았나 봐. 우리 망했어. 아. 아니 그럼 바깥쪽에서 가면 되지 위가 막혀있어 아 올라가 보자 그래도 뭐 약간 뭐 저기 어? 이거 나무인가 봐 진짜 약간 나뭇잎처럼 생겼는 걸? 어 해가 엄청 가까워 와우 해야 눈부셔 나 우주, 눈, 눈을 눈 잃었어 이거 우주까지 가는 거 아니니? 어 뭐야 니네 벌써 다 왔어 어나다 왔다 다 왔어? 이거 이거 물 있네 아 이거 물이네 잠깐만 여기 사람들이 있다 야좀 기다려봐 와 니네 겉에서 들어와서못들어오나 보다 <웃음> 야 이거 어떻일할죠야아야 <웃음> 와, 이야이야이아야 이거 야어야거 같아 게할 거야? 이거 어로게어오라니까물어서 헤엄치고 가그어떻어 아야 밖으로 가면 안 되는 거였나 봐. 조금 시간이 걸리겠는데? 구독. 오 음. 어, 여면이다. 내가 보이니? 어, 렇게 오면 오! 돼. 오! 야, 이거 완전 숲속이었네? 와, 여기 동굴도 있네? 동굴도 있다. 얘들아, 얘네 마을 맞아? 음. 아니? 나 숲속인데. 여면 마을로 숲속에 와. 자. 마을이 어디? 너 어디 있는데, 리야? 너 거기 있어 가만히 나 여기 있어 어 가자 이제 야 이게 빨간 버섯이 엄청 크고 나무가 있고 야 해가 너무 가까워서 눈이 너무 부시다 어. 어. 야 약간 영화 같다 이거 얘들아 여기 마을로 와음 지금 마을이 어디 있는지 몰라 아 저인가 보다 레아 빨리 와 안녕 어? 여기 건물도 있어. 학교인가? 어, 어 시, 식당 식당이네 식당 이당 식당. 오. 와이런 어, 음, 곳에 이런멋있이식당 음, 음, 어? 안녕. 안녕, 안녕, 안녕. 어, 이거? 리스폰 중인가? 얘들아, 여기 축구장 있어. 축구장 있어? 잠깐만, 이거? 이거? 이거? 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 이거? 이거? 이거? 이 이거? 리스 밟고. 뭐야? 내가 일로 왔어 야 이거 아래봐봐 야! 큰일 날뻔네야 우리가 이, 이렇게 떨어지면 아래로 가는 거구나 왔어 아 그러면 얘들아 이렇게 해서 떨어뜨리는 거였어 그 사람들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떨어뜨리는 거였네 난 상이 없는데 그래? 오, 신기하네 야, 축가 한판 할까? 그래. 드넓은 숲도 왔는데, 이야, 이거 엄청 예쁘네요? 이 꼭대기에 이런 게 있을 줄이야. 내가 골키퍼 할래. 그래? 아! 오케이. 골키퍼 할게, 나도. 미호가 넣어. 야! 어, 빨리 넣어봐. 미호야, 이렇게 못해, 축구. 이쪽에 넣어, 이쪽에다가. 여기다가 봉 e d 들어갈거야? 봉 o n 들어갈거야? 봉 g w a Pongse? Pongse? a w e g r a m u 무시 갔어 <웃음> <웃음> 자 우리 어쨌든 애들아 저쪽 식당가서 밥먹고 도서관 왔는데 등산도 식구경이지 도서관이야 저기 식당 아니라? 몰라? 응? 도서관 있던데? 어? 여기 식당이 많네 오? 잠깐만 여기 비밀영소가 있는데? 어디 어디? 여기 뒤에 문이 있어 아 저기 도, 저 식당 안에? 식당 안에 문이 있어? 어 그러네? 전에 전에 왜 그랬어? 지존실 아님? 전에 왜 그랬어? 어, 어, 아저 나무는 잘못이 없어요 형사님. 그렇군. 그러면 이거 나 먹어라. 얌. 자아 응. 어서 오세요 손님. 자 모두 나. 자리에 앉아 주세요. 예약하고 오셨죠? 네 제가 아주 맛있는 자 맛있는. 세상에서 제일 딱딱한 젤리 준비됐습니다. 아! <웃음> 아, 여기 웨이터! 내 음식은 언제 나와? 여기 있습니다. 똥 나왔어요. 아, 드디어 나왔네. 얘들아, 이제 한번 떨어져 보자. 그래. 충분히 구경한 거 같고 떨어져 보자. 나 무서워, 떨어지기. 어, 여기 마을도 있었어. 오, 들어가 볼까? 난쟁이 마을인가? 짱네 집이 귀여운 마을이 있었군요 자 이제 한번 떨어져 보자 어디로 떨어질까? 이쪽이지 자 한번 높이를 볼까? 와. 떨어지... 떨어지는 것도 한참일 것 같지 않아? 아 떨어지는 거 빨라 떨어지는 거 빠르다 와내눈 벽돌 소환해 벽돌 와 니네 엄청 빨라 떨어지는 거나 보고 있는데 간다와 벽돌을 소환했는데 벽돌이 전부 다 위에 생성돼 아 진짜? 와 그러네 와 떨어졌다 와 살려 살려 우와 와야 우와. 떨어진 거 엄청 빠르다 아. 야리안은 나왔어? 리아가 지금 똥처럼 나오는 장면을 보고 계십니다. 아 나왔어, 리아? 아니? 리아 이제 이야. 슬슬. 꾸직. 뿌직. 꾸직할 때 됐는데. 꾸직. 어, 아, 나왔다. 어, 나왔다. 허넌 <웃음> 진짜 똥처럼 생겼구나. 꾸직. 자, 어쨌든, 이렇게 세상에서, 아니, 로블로스 게임 속에서 제일 높은 곳을 올라갔다가 내려와 봤습니다. 어 굉장히 기대가 되는 맵이었고요뿌듯하네요 올라갔다 내려오니까. 그렇지? 여러분들, 그러면 재밌게 보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해주세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뿅. 구독. 뿅. 좋아요. 안녕!